4개월이 지났는데 또 욕받이를 하고 있으니 내 입장은 뭐가 되냐고 내가 왜 욕먹으러 들어 오냐고 맞아 맞아 응? 하... 내가 평생 살면서 힘들고 뭘 해도 욕을 한적 있냐 누구 욕을 한적 있냐 그냥 혼자 가만히 있었지 이해가 안 가니까 욕을 하는 거고 이해가 아닌가 싶어. 술을 처먹는 거 아니야 힘들다고 술 먹는 사람도 아닌 사람이 술을 먹는 이유는 뭐야 도대지내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지금. 내일 졸업식인데 지금 씨. 내일 졸업식 갈수 있어? 졸업식 일어나야지 씨. 약을 먹어라도일어내 욕이라도 했었으면 은 속이라도 시원해 욕도 못해 욕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만두고 살림할래? 돈 내가 벌어올게 영 얼마 줄고 할게 음, 용돈 10만원이면 되냐? 미쳤냐? 야내 <웃음> 교통비가 10만원이야 됐고 오빠가 나 얼마 줬는지 한번 생각해봐 <웃음> 10만원이면 충분하지? 야! 어. 그냥 때려쳐! 아, 내 용돈 줄게! 그렇지. 얼마면 돼? 얼마면 돼? 때려치자 얼마면 돼? 어? 솔직히 얘기해 진짜 솔직히. 3만원인데? 3만원? 응. 솔직히 얘기해 내가 내가 진짜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 줄아니야 그거 얼마데? 얼마데? 아. 말만 해! 말만 해! 15만원만 줘 내가 줄게! 그거 음. 까질 거 내가 씨뭐 와이프 어. 돈잘 버는데 뭐씨 그잖아? 아 승질라서 내가 못해먹겠다 개처럼 이러면 뭐하냐 개처럼 어? 욕받이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응. 내가 댓글을 봤어 내가 가슴에 상처를 받은게 뭐냐면 야 너는 이거 했다가 안되니까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 안되니까 이거 했다가 근데 응. 난 솔직히 그 어떤거 하나도 포기한적이 없어 유튜브도 보면 알잖아 야, 솔직히 내가 얘기해 유튜브도 보면 알잖아 대성은 못했어 망한건 아니더라도 떡상이라는거태본적도 없고 계속하잖아 다 모든 걸 계속 하고 있어 성과가 안될 뿐이야 지금 이제 회사 얘기도 분명히 얘기가 나와 저 새끼 저건 몇번 힘들었다고 그냥 술 처먹고 또그한두겠다고또 와이프한테 15만원 달라고 하면서 저병신을 잃을 거야 그거 알아? 저거. 욕먹으면 오래 산대 왜 오래 살아야 되는 줄 알아? 뭐요? 오빠 죽으면 난 재혼할 거거든 <웃음> 내데 솔직히 할게 너가 죽으면 나 재혼 안 한다 거짓말하지 마 야, 하늘에서 아니, 1년 아니, 아니. 버면내상 준다 아니아니난 먼저 가길 기다리고 있어 나? <웃음> 그지? 근데 회사를 굉장히 사랑하나 보다 야 회사를 사랑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그냥 대충 버티면 되는 건데 좀 간지를 낼려면은 아, 좀 예쁜 잔에 따라먹지 왜 거기다 따라먹냐 아, 인이는 것만 내가 누구 욕안 하거든? 진짜 욕왜 욕. <웃음> 잘 챙기잖아 아, 이제 쿠팡플렉스 하면 되겠네 작살이지 <웃음> 내가 쿠팡플렉스 쿠팡플렉스 뭐배민콘 내가 배달 솔직히 얘기해서 잘해 맘만 먹으면 지금 버는 돈이그 이상 벌어 거짓말 하지마 병원비로 더 나갈거 없어 <웃음> 미친거지 지금 미친거지 지금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몇시간째 지금 아침 10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내 뭐, 그거 알아? 뭐? 나 오늘 12시간 근무했어 그럼 뭐가 중요한데? <웃음> 그게 뭐가 중요한데? 지금 남편이 지금 남편이 <웃음> 나 너무 졸려 지금 남편이 괴로움에 술을 처마시고 있는데 너가 12시간 근뭘 원하는 거야? 수고했어야? 고생했어야? 어? <웃음> 말이 너무 많아 진짜 주둥이를 내가 진짜. 아. <웃음> 나가끔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음. 나보고 남편 남편 대접을 안할 거면 사람 대접이라도 하라는데 <웃음> 어떻게 생각해? 그분이 댓글을 남긴 건 틀린 말은 아니야. 사람 대접을 좀안 하기는 하지. 내가 그럼 개 취급했어? 그러니까 개만 못한 취급을 한 거지. <웃음> 내가 잘못한 거야 아, 요즘 자꾸 나간다 나간다 하는 게 이유가 있었어 이거 와인 맛있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가족과 즐거운 대화를 통해서 가끔은 이렇게 술한 잔씩 하면서 어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풀어가는 것도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혼자면 끙끙 알고 있어봤자 도움이 될건 없습니다. 이제 자자. 나 졸업식 가야 돼. 주아 졸업 축하해. <웃음>